아, 반갑습니다. 푸면 <웃음> 아침입니다. 그, 한국에서 만드는 마이크로 시계 브랜드인 티셀에서 최근에 어, 두 개의 신제품이 나와서 어, 리뷰하려고 합니다. <웃음> 시계 이름은 티셀 어, 블루 파일럿입니다. 예전에 그 티셀에서 검은색 다이얼의 파일럿 시계를 출시했는데요. 이번에 내놓은 모델은 파란색 다이얼이라 이름도 어, 블루 다이얼, 블루 파일럿. 스로한것 같습니다. 스펙부터 먼저 보겠는데요. 어, 이 케이스 사이즈는 40mm. 그다음 이제 두께는 어, 대략 9mm 중반. 그다음 에 이제 무게는 이게 지금 솔리드 메탈 밴드가 장착되어 있는데요. 이때 한 110g 대고요. 원래 이 시계의 이 가죽줄이 있었거든요. 이 가죽줄을 낀 상태에서 무게를 측정하면 대략 90g 미만입니다. 어, 러그 사이즈는 2 0 m m 이고요 러그 투 러그는 약 49mm입니다. 그 다음에 이 글라스를 보겠는데요. 이게 글라스는, 어, AR 단면 코팅한, 어, 사파이어 글라스입니다. 이 AR 코팅이라는 게 뭐냐면, 그, 안티 리플렉스, 리플렉티브라고 해서, 그 반사를 빛반사를 없애줘서 시계를 선명하게 보여주는 어, 역할을 합니다 방수는 5기압 방수입니다 무게나 사이즈는 제가 어, 실제로 측정했고 또 이제 t l 에 나온 홈피에 있는 어, 거기 나오, 나와 있는 걸 참고했지만 약간의 오차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 시계 모습과 어, 디자인을 살펴보겠습니다 다이얼 색깔은 음, 짙은 남색이지만 이렇게 불빛에 반사되는 부분은 그 약간 쨍한 느낌의 어, 좀 깊은 청색 다이얼입니다. 어, 너무 차분하지도 않고 너무 튀지도 않은 굉장히 인상적인 음, 파란색인데요. 이 파란색의 채도가 너무 높으면은 너무 이제 가벼워 보이고 어, 채도가 낮으면은 좀 너무 칙칙해 보이는데. 그 중간에서 이렇게 잘 맞춰서 음 균형을 되게 잘 맞춘 색깔 같아요 그 다음 이제 인덱스는 야광이 발려져 있는 어, 흰색의 프린팅 인덱스고요 그 다음 이제 시분침 에는 야광이 발라져 있는데 그 초침에는 어, 야광은 없습니다 그 야광 테스트는 잠시 후에 다시 어,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럼음 6시 방향에 날짜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 12시 방향에는 여기 인덱스 항공식의 어떤 특유의 그 점두 개가 찍혀있는 그 삼각형 어, 인덱스가 위치되어 있습니다 케이스를 볼게요 어, 케이스는 전체적으로 어, 무광이고요 전체적으로 어, 매트한 재질의 어, 케이스인데 이 만듦새가 상당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날카로운 부분도 눈에 띄지 않고 그다음에 어, 이 용두의 어떤 크기도 어, 뒷백이랑 거의 비슷한 너비로 만들어서 어, 뭐 괜찮은 것 같아요. 이 용두 크기를 이 뒷백보다 조금 더 크게 만들면 이게 손등을 아프게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음, 요거는 이제 제가 따로 착용한 사제 스틸 밴드이기 때문에 원래. 구매할 때 주었던 이 밴드를 좀 볼게요 이 밴드 색깔이 이것도 짙은 파란색인데 그 다이얼 색깔과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어, 품질 제가 이렇게 좀 차보니까 품질은 나쁘진 않는데 뭐 아주 좀좀더 가격이 나가는 그런 가죽 밴드에 비해서는 조금 만냄새가 조금 떨어지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뭐 아주 나쁜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스틸줄을 좋아해서 따로 어, 이렇게 사제 스틸줄로 어, 줄질을 했습니다 무브먼트와 시계 조작법에 대해서 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어, 이 시계에 들어가는 무브먼트는 어, 시티즌 산하에서 만드는 그 미요타 90SO 무브예요 90SO 이 무브먼트의 성능은 파워리저브는 42시간 진동은 1초에 그 팔진동이에요 그래서 고진동 무브먼트에 속하고요 수동감기와 어, 자동감기 다 지원하고요 어, 핵기능도 물론 있습니다 이 90SO 무브의 강점은 두께가 조금 얇아요 그 8시리즈 시티즌 이오타그 8시리즈 무브보다 조금 얇아서 그 무브먼트 이 두께가 3.9 미리거든요. 그래서 이 무브가 들어간 시계들이 10m, 아니 10mm 이하의 두께를 어,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친구도, 이 모델도 실제로 실제 두께를 측정해 보니까 9.5mm 정도가 나왔거든요. 시계 조작법을 어, 알려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쉬워요. 크라운을 이렇게 한번 뽑고 어, 돌리면 날짜가 이렇게 조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크라운을 이렇게 두번 뽑고 이렇게 돌리면 시간 조정이 가능합니다 야광 테스트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기에 들어가는 야광은 그 BGW9 슈퍼루미노바 야광입니다 그 슈퍼루미노바 야광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요 그 가장 밝은 야광이 그 C3 야광이고요 이 BGW9 이 야광은 C3에 비해서 밝기 성능은 약간 떨어지만 지뭐 크게 차이는 안 납니다 한 5% 정도의 차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C3보다 이 BGW9 야광을 쓰는 이유는 이게 이제 밝은 상태에서 보면 야광색이 이렇게 하얘요 그래서 어떤 C3는 밝은 상태에서 보면 약간 연두색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좀 하얀색이니까 보다 좀 깔끔한 느낌? 뭐 그런 것 때문에 이 BGW9 야광을 어 쓰는 것 같습니다 야광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자 야광 테스트를 하려고 불을 약간 좀 어둡게 했는데요 야광의 밝기를 어, 보기 위해서 축광 테스트를 하겠습니다 자, 어느 정도 이렇게 축광을 시켰는데요 어, 야광의 불빛이 약간 그 파란색이 도는 어, 야광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인덱스에 비해서 그 시침이나 분침에 어떤 야광의 색깔이 조금 더 강하다는 것을 보실 수 있죠 초침에는 야광이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이 정도로 야광 테스트를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자 야광에 대해서 조금 더 부가 설명을 좀 하자면 그 야광이 밝기와 그 지속 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거는 어떤 야광이 발려져 있는 그 면적 그러니까 넓이가 아니라 그 야광의 그 두께입니다 그러니까 야광이 얼마나 많은 면적에 칠해졌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같은 곳에 많이 두껍게 발려졌느냐 그게 조금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두껍게 발려진 야광이 훨씬 더 밝고 지속성이 또 깁니다. 그 세이코 몬스터 시리즈 야광이 밝은 이유가 굉장히 두껍게 야광을 발랐기 때문입니다. 자, 야광 테스트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시계에 대한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린 시간인데요. 티셀이란 브랜드 어떤 자체에 대한 그 호불호는 개인적 취향이기 때문에 제가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이제 시계 자체의 어떤 스펙을 가격과 연결지어서 봤을 때 굉장히 가성비가 좋은 모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8 시리즈가 아닌 그러니까 9 시리즈의 어떤 좋은 더 얇고 좋은 미오타우브를 썼고요. 그다음 이제 사파이어 글라스의 어, 슈퍼 루미노바 야광까지. 예. 넣었고 거기다 이런 파란색 다이얼의 항공시계가 또찾아오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검은색 항공 검은색 다이얼의 항공시계는 많은데 이런 파란색 다이얼 항공시계가 많지가 않거든요. 그다음 사이즈도 모든 사람한테 적당한 그 40mm 사이즈이기 때문에 그 입문용으로 항공시계를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추천해드립니다. 자 이제 그 기본적으로 이 딸려나오는 그... 가죽줄, 이 시계줄의 품질은 물론 이제 고가의 가죽시계줄보다는 조금 만족도가 약간 떨어질 수 있으니까 어, 따로 가죽시계줄을 장만하시거나 저처럼 이렇게 사제, 스틸줄로 어, 구매하는 것도 하나의 또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 시청해주셔서 매우 고맙고요 구독자 버튼 한 번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즐거운 시계생활 하시고 이만 리뷰 마치겠습니다